안녕하세요 방송국민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브이록스가 어느새 벌었어? 3화네요 긴가민가 했던 이교획이 3화까지 오게 되다니 저희 브이록스가 3화까지 올수 있었던 것을 정말 농담이랑 과장 하나도 안버티고이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보통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도 3화가 2점이라고 하죠 확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하차하느냐 근데, 답자 3화 되니까, 벌써, 소재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 저, 사실, 진짜, 완전, 초, 초, 초아이거든요? AI, AI, INFP. 되게, 후심하고, 애탈 약해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이, 이, 이, 이로 뜰 때도 있다는 거? 아, 그래도, 얼마 정도 됐으면, 이제, 슬슬, 뭐 날로 먹을 만한 거 없나? 어? 이 친구가 요새 그렇게 똑똑하고 장안에 화질하는 녀석이라고 하죠 AI 인공지능 뭐 어떻게 보면 저와도 꽤 유사점이 있을지도 <웃음> 어디 이 친구가 과연 나보다도 강서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지 팩트체크 좀 해볼까 안녕 나는 강서구청 마포트 장 홍보대사 강서구 aka 새롬이라고 해 오. 일단 예의는 되게 바른 친구예요. 이 정도. 뭐.. 반응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유튜브처 어.. 어.. 설명이 틀린 건 아닌데 알고 있는 거 맞나? 네.. 아직까지 모르는 거 같네요. 공부 좀더 해라. 왜? 인천공항이 있다고? 야, 인천공항은 인천시에 있지. 아, 이러면 또 시청자들이 하나 남성이또 인천공항 팔아먹는다고 욕할 거 아니야. 이왜 이러냐, 진짜. 그래, 뭐 인천은 빠르네. 보니까 되게 예의는 바른 친구예요. 그래, 너 보기 좋다. MBC 드림센터? 우리 구에 MBC 관련된 게 없을 텐데 KBS 아레나는 있는 거 맞아요 연예인분들이나 뭐 뮤지션들 와가지고 뭐, 라이브 공연도 많이 하고 뭐, 팬미팅도 하고 KBS 아레나는 맞는데 MBC 드림센터 이거 일손이 있 아유 그래. 얘랑 말좀 해봤자 뭐하냐? 다른 거 물어보자, 다른 거. 관할공원? 한유도공원 디큐브아트센터? 얘는 강서구 명소를 알려달라그랬더니 강서구 인근의 건강 명소를 알려주고 있네? 아니, 아... 뭐 강서구 인근의 명소를 알려주는 것도 뭐 강서구민들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닌데 이러면 은 우리 진짜 정 홍보가 안 되잖아. <뭥> 이제는 뭐 금천구 얘기도 나오네 아유. <웃음> 아니 이게 이게 맞아? 아니 이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강서구 출신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아직 업데이트가 덜된 건가? 어... 너... 이건 알겠지? 역시 여러분 보셨죠? 아, 역시 페이커는 강석우의 사랑이죠. 강석우 위해서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아, 내가 더 뿌듯하네. 강석우라고? 네, 강석가 강석우가... 강석우가... 강석우가... 강석우가... 강석우가... 내직장을좀 알려나? 나 정말 힘들게 일한다. 내가 지금 너랑 이렇게 지금 서로 말 동무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내가 힘들게 돈 벌고 있는지 내 감이 오니? 에휴 힘들다 힘들어. 대답은 진짜 맘에 든다. 아... 처음으로 진짜 맘에 든다. 아... 저야 이렇습니다. 불철주야 약간 힘들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 녀석 다시 봤다. 그럼 잘안 해. 뭘좀 아는 녀석이네. 아직 될 만하네. 훌륭하네. 똑똑하네 음, 그냥 이거 참고만 할게. 나 혼자만 이렇게 떠들면 억울하니까. 너도 개인기 한번 해야지. 예, 삼행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아이고... 네, 고마워. 배까지 하자. 강서구에 관해서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친구가 뭐 다른 거는 저보다 조금 더 아는 게 많을 수 있는데 어, 강서구 한정으로는 제가 좀더 낫다 어, 되게 재밌네요 근데 갈 길은 멀어 보이긴 해요 아닌가? 내가 활용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건가? 어쨌든 저희 강서구 구정 홍보에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조금 더이 친구 많이 공부해서 다음 화에도 소재 애매할 때 잊을 만하면 한번 또 꺼내서 내 네,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예상황부터 어, 꺼내게 될줄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이걸로 기안문 작성해서 부청장님까지 결제받는 컨텐츠한번 할게요. 어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브이로크 이번화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진짜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브이로크 3화도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제 환절기인데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 늘몸 건강히 안화에 다시 만나요. 안녕!